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영어 미술 창시자 김희영입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 선택. 이 길이 만나 고민된다면 아래 두 분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소됩니다. 어, 일단 제가 1, 2급 영어 미술 통합반 수업을 들었는데 일단 오기 전에는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라서 이 커리큘럼을 제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수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좀잘온것 잘 같아요 이런 수업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와서 교수님이랑 직접 일대일 면대면으로 수업하면서 궁금한 점도 다 물어보고 어, 학원의 수업 커리큘럼부터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다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특히도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하면은 이 실전에 나가서도 금방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저는 현재도 영어랑 미술을 결합한 티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이렇게 아트키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재로 수업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도 더 신뢰를 갖고 수업을 찾아주시는 것 같고 이제 수업 티칭 스킬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더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 교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좀 좋은 수업을 잘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